영작대회하나면 학교 대신. 우선 이거 봐봐요. 길꽃 나왔고, 대인 나왔는데, 어, 바로 아까 나왔잖아. 비교 대상은 뭐야? 요 비교 대상은 이걸 이미적으로 너희들이 B라고 찍었는데, 어디니? A 여기 있잖아. A하고 B. 이게 비교 대상 아니야? 비교 대상이잖아. 이걸 명시적으로 해놓는 게좋는 얘기야. 그럼 이걸 꾸며주는 거니까 어차피 후가에큰 관계는 우선이라는 얘기는 얘는 뭐야? 사물이 아니라 사람이란 얘기지? 이거 사람들이야. 후 이해하는 사람들. 네? 자, TV 시청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얼마나 시청한대요? 하루에, 하루에, 요 어의 뜻은 어의 뜻이라는 거 알겠지? 오늘 알고리의 뜻이야. 하루에 3시간 이상이야. 하루에 3시간 이상을 TV 시청하는 사람들이에요. 야, 안 씨. <웃음> 얘가 그러 주어도 되는 거잖아. 이거 주어 아니야? 이렇게? 주어잖아. 여기가 동사 나왔지 스위치. 여기워가 아니라 뭐가 되는 이유 음, 내가 좋아, 그죠? 하루에 3시간 이상 TV 시청하는 사람들이 훨씬, 요건 음. 알겠니? 비교 네. 비교 국가교사, 네. 멋진, 네. 스틸, 뭐지? 흠바, 어, 나. 뭐지? 바다하 훨씬 더일것 같다, 야. 뭐, 뭐 일것 같은. 자, 노란색이 하나가 없네. 비 라이크의 투. 여기에 오. 걸리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음. 일것 같다. 자, 봐. 그그 그 이후에 그 이후에 어떤 행동이냐면 공격 행위예요 공격. 뭐에 대한? 타인들에 대한 어떤 공격에 이어지는 행위들을 저지를 것 같다는 얘기에요. 어? 저지를 것 같다. 훨씬 더 많이 저지를 것 같다는 얘기야비교 대상 나왔죠. 여기 있네. 위잖아. 이것도 묶어줘야 돼요. 어떤 사람들보다. 자 여기서 이틀은 TV 가르치는 거 맞죠. TV를 봐봐. 하루에 한시간 미만으로 보는 사람들보다. 맞네요. 아, 뭐. 여기까지 됐거든요, 맞나? 여기. 맞네, 그지? 음. 이렇게 연결했단 말이야. B 라이크 리트 원요. 다 됐어요? 자 그다음에 하나만 더 추가. 만약에 아까 우리 봐봐, 아까 모의고사 볼때 실전 모의고사 볼때 독해서 이런 거 어떻게 나왔니 여기? 이렇게 해석하라는 얘기야. 모든 뭐를 이렇게 해석하라는 거야? 저 이런 거 어떻게 나왔었냐면 아까 아까 예를면. 시저으이 나왔잖아. 이게 얼마나 간단해요. 어, 한 연구에 따르면 부담도 없잖아, 내 부담도 없잖아. 근데 보통 뭐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오잖아. 원 리서치 너희들 괴롭히려고 이렇게 쓰는 거야. 한한 한 연구가 뭘 보여줬어요? 뭐 쇼어드 대 이렇게 나오는 거지? 서 이렇게 나왔었지. 아니면 서드 스티드 이렇게 나왔었고, 아니면 인디케이티드 이렇게 나온 오 거지. 뭐 그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처리할 때는 우리가 그냥 주어에 따르면 이라고 하면 돼요 주어에 따르면. 똑같이 나왔잖 아프고리트 음. 원있었지만 주어에 따르면. 자 마지막으로 한번 다시 한번 쭉 훑어 본다 어떤 한 연구에 따르면 이런 사람들이. TV를 보는 사람들인데 아, 하루에 3시간 이상 TV를 보는 사람들이. TV 속에 뭐예요? 폭력성이 계획되지 않겠지? 폭력적인 어, 장면들이 많이 나오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읽을 것 같다. 모뭐 읽을 것 같다? 저지를 것 같다. 커뮤니티요그 이후에 그죠? TV번 이후에 이어지는 바로 뭐야? 공격성의 행위공격행위 누구에 대해서? 파이에 <목소리> 대해서. 피으로뭐막 이러잖아. UFC 유예기뭐 이거 따다는거 아니고 소 그래도 발목 걸려서. 오다. 여기니까 하루에 한 시간 미만로 t v 를시청 하는 쌍. 딱자 <목소리> 마지막으로 하나 더. 커트는 무슨 요 이게 목조가 뭐, 뭐, 뭐가 나오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야. 응, 목적어에 만약에, 공통. 목적어가 뭐 살인, 뭐 이런 게 나왔어요. 아니면 교통위반 이런 거 저지른다 가두시고요 범하다. 여기서 범하다 것도 이가거 아니야? 범하다? 어? 그치? 그 행위를 범하다잖아. 이게 무슨 뜻이야 이게? 어, 존재가 뜻도 있고, 뭘뜻이 전쟁하다, 몰두하다, 뭐, 아니면 약속하다, 이런, 우리 이거 나왔어, 너리엄마 그래서 커뮤니 원셀부터 하면, 뭐에, 어, 어, 헌신하다.